돌려 돌려 어지러워 모험가님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 이번 주도 재미있는 이벤트 많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이벤트 돌림판 이용권 획득 기간은 4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9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고요 돌림판 이용권 사용기간은 4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16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이 이용권 획득 기간보다 일주일 더 길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이 이용권, 돌림판 이용권 획득 매일 임무와 일일 과제를 부탁해 이벤트, 주간 출석부 이벤트를 통해서 이용권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중 획득하신 돌림판 이용권 조각은 10개를 모아서 돌림판 이용권 1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중 획득하신 돌림판 이용권 조각은 10개를 모아 돌림판 이용권 1개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종류의 돌림판이 있을 텐데요. 일반 돌림판 이용권은 일반 돌림판에서 또 황금 돌림판 이용권은 황금 돌림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확실히 황금 돌림판 보상이 좀더 특별해 보이실 텐데요. 빛의 성수, 태고 장신구 선택 상자, 마력의 정수, 고대 미감정 문양각 인서, 고대 석판 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저고 버튼을 살짝 터치를 해주시면 이용권 한 장이 소모되면서 나와 있는 보상 중한 개를 획득하시게 됩니다. 자 다음 이벤트 보실게요. 두 번째 이벤트 돌림판 이용권 획득 매일 임무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4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9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인데요. 주어진 임무를 매일 완료하시고 보상을 얻는 이벤트죠. 보상으로는 돌림판 이용권과 이용권 조각도 있으니까요. 이벤트 기간 중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각 임무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자, 다음 이벤트 보여주시죠. 일일 과제를 부탁해 이벤트가 이번 주 세 번째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기간은 4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9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일일 과제를 완료하시는 횟수에 따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돌림판 이벤트 이용을 위한 돌림판 이용권을 얻기 위한 정말 좋은 이벤트입니다. 역시나 놓치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간 출석부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4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2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인데요. 총 7일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이 출석부는요. 매일 출석만 하시고 보상을 바로 받아가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이벤트입니다. 일반 돌림판 이용권과 더불어 황금 돌림판 이용권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이번 주또꼭 챙겨주셔야 할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모험가님 놓치지 마세요. 모험가의 선택은? 이벤트입니다. 선택권 획득 기간은 4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고요. 선택권 사용 기간은 4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지역에서 적재합을 하시면 선택권을 획득하시게 되는데요. 이 선택권을 개인 선택 상자와 길드 선택 상자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빛의 성수 1,000개를 나 혼자 갖느냐 아니면 우리 길드원들과 사이좋게 똑같이 마흔 개씩 나눠 갖느냐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우리 모험가님의 선택이 아주 궁금해지는 이벤트네요. 이렇게 해서 4월 4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이벤트가 오랜만에 또 돌아오면서 이번 한주 이벤트가 또 활기를 띌것 같은데요. 우리 모험가님들께서도 이번 주 재밌게 이벤트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